속보입니다. 4월 19일 0시 45분 7초에 제주도 서귀포시 서쪽 108km 해역에서 규모 2.6의 지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제주도 지진은 지난달 3월 23일 오전 8시 35분에도 규모 2.0의 지진이 제주도 제주시 서쪽 81km 해역에서 발생을 했었습니다. 이렇게 연이은 제주도에서의 지진은 무엇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일까요? 최근에 제주도 주변의 지진 상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월 16일 남태평양 바누아투 인근 뉴질랜드 케르메덱 제도에서 규모 7.0 진원의 깊이는 10km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이후 7일 후인 3월 23일 오전 8시 35분에 제주도에서 규모 2.0의 지진이 발생을 하였으며 4월 19일에도 제주도에서 규모 2.6의 지진이 발생을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남태평양 바누아투 통과 피지 뉴질랜드 파푸아뉴기니 등에서 강진이 발생을 하면 한국 제주도에 영향을 주는 것인가 반드시 그러하지는 않다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남태평양 부리고리 강진 발생 이후에 만약 일본 규슈 남부를 강타할 경우에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제주도와의 거리상 충분히 제주도 해역에 강진을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비견한 예로 4월 1일부터 18일까지 일본 규슈 남부 토카라열도 근해에서 다섯 번의 지진이 발생을 하였으며 이는 토카라열도의 군발 지진의 시작으로 보여집니다. 시기적으로 또한 환경적으로 현재 토카라열도에서 군발 지진이 발생할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토카라열도의 지진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한국에도 있습니다. 토카라열도의 지진이 과거 2021년 에 12월에 군발 지진 발생 시에 한국 제주도에서도 강진이 연속하여 발생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이른바 토카라의 법칙이 성립된 것인데 그것이 일본이 아닌 한국에서 발생한 것입니다. 토카라열도에서 연속 지진이 발생 시에 일본열도에서 강진이 발생한다는 토카라의 법칙은 제주도까지 포함시킬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되어 질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규슈 남부와 제주도까지 해저할 단층이 연결되어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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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면에서 대략 리히터 규모 3.5 정도의 진동이 감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근과 같은 일본의 오키나와 규슈지역 특히 제주도와 인접한 규슈 토카라열도에서 군발지진이 발생할 때에 이와 동시에 다음주 초에 저기압이 통과하면서 제주도에 강력한 비와 바람이 불 경우에는 폭풍지진이 제주도에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제주도는 이에 대한 대비를 하여야 하겠습니다. 또한